뷰티 유튜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쪽에 막 베개 자국 이게 되게 잘안 지워지는 게 건조함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진짜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진짜 막 얼굴에 슬롯이 올려놓은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진짜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지금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계절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속당김 속건조가 훨씬 심해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악건성이어가지고 그 친구들 다 이제 개기름 올라오고 막 여드름 올라올 때그 기름기도 없어가지고 막 어린애가 이쪽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버짐처럼. 그럴 정도로 정말 모태 악건성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여드름이 또안 나기도 하니까 나름 만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건조함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이것저것 건조함에 좋다는 진짜 토너, 앰플, 크림, 아이크림 이런 거다 발라봐도 제가 원하는 이런 땅 건조함? 따가움?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없어가지고 2, 3월 내내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냥 피부과를 가야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 정말 이 속건조로 확 잡아주는 대박템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저만의 이제 속건조 잡는 꿀팁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도 완전 넉넉하게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스킨천사 마다가스카은 센텔라 히알루시카 슬리핑 팩인데요 제가 거를 이제 뷰티 유튜버 친구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좋나? 나도 한번 사서 써볼까? 했는데 이제 메일 한번 뒤져보니까 이 스킨천사에서 시딩을 보내주신다는 게 제가 스팸함에 가있어가지고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나마 저 보내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쪽에 막 베개 자국 남는 거 아시나요? 이게 되게 잘안 지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제가 진짜 데 이게 피부에서 나 용량이랑 수분이 진짜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좀 인정하기 싫지만 노화가 시작될수록 이게 지워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하는데 아마 저처럼 이제 악건성이실 분들은 이 지워지는 속도가 정말 갈수록 더 현저히 느려진다고 느끼실 거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이 바짝바짝 막 당기는 느낌 이게 제일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진짜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게이 슬리핑 팩입니다. 제형은 이렇게 끈적이지 않는 가볍고 살짝 쿨렁쿨렁한 텍스처라서 되게 듬뿍 바르시고 주무셔도 전혀 잔여감이 남지 않거든요. 또 여기에 히알루로산이랑 마다가스카르산 시카가 정말 딱 적절한 비율로 섞여있어가지고 수분감은 꽉 채워주면서 예민함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신기한 제품입니다. 또 이게 슬리핑 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자는 건데 이 안에 이제 숙면시에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 아시죠? 그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은한 5시간 잤는데도 10시간 잔듯한 그런 느낌? 진짜 피부 컨디션을 되게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딱이 기능까지만 해도 정말 나한테 딱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을 딱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그 외의 기능들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슬리핑 팩인데 미백 주름 개선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세라마이드 바이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는 동안 수분 공급도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피부에 이런 장벽들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스킨천사라는 브랜드 자체는 되게 좀 낯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패키지는 어디선가 좀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이게 화해에서는 이미 슬리핑팩 1위까지 한 제품이라서 아마 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제품인데 이 브랜드가 정말 깨끗한 원료, 좋은 원료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여가지고 이 시카도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병풀 추출물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게 뭔 차이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에 산 있는 병풀이 다른 데서 나오는 병풀보다 진정 유효성분이 훨씬 훨 많이 나오고 더 비싼 그런 병풀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엄청 순한 느낌이었고 건조해지면 은 이런 데가 진짜 예민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예민한 피부에도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이 제품을 테스트해봤을 때 제가 평소에 시딩으로 받는 제품들도 많고 직접 구매해가지고 테스트해보는 제품들도 진짜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제품들처럼 이 데스크 위에 다 올려놓고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써봐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편집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가 진짜 엄청 당기고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짜증난다 하면서 앞에 있는 크림이랑 오일 이런 거를 치덕치덕 발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속건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얘가 딱 눈에 띄면서 어? 얘가 슬리핑팩이었지? 뭐 지금 바르면 좀 끈적거리긴 하겠지만 촉촉하긴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발랐는데 정말 제 기대보다 훨씬 촉촉하고 끈적임이 진짜 1도 없는데 다른 크림들이 채워주지 못한 나의 그런 당김이 진짜 제 피부에 딱 필요했던 그런 수분감을 즉각적으로 빡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제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더 알차게 써먹는지 저만의 이제 꿀팁들도 알려드릴 건데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수분크림 대용으로 듬뿍 발라가지고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난 진짜 수분감이 너무 부족하다 일단 오늘 몇 시간 못짤것 같은데 피부 컨디션 내일 진짜 좋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한번더 듬뿍 얹어놓고 팩카드 주무시면은 다음날에 어? 나 10시간 잔것 같네? 하는 뽀용뽀용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제형이 되게 가볍 마무리감이 엄청 산뜻해가지고 진짜 사계절 내내 그냥 쓰기 좋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여름 날씨가 더워질 때는 얘를 냉장고에 이렇게 두고 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냉장고에 두면은 그 특유의 제형이 약간 샤베트처럼 변해가지고 전 아직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는데 살짝 열감 올라올 때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두더니 진짜 막 얼굴에 슬롯이 올려놓은 기분? 그랬어가지고 평소에 이쪽에 열감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슬리핑 팩이라고 얼굴에만 바르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100ml여가지고 용량이 진짜 넉넉하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발라주셔도 되는데 이런 팔꿈치나 발꿈치 되게 몸에 건조하고 잘 갈라지는 부분에 듬뿍 짜가지고 얹어주시면 애기 팔꿈치 같은 그런 보송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활용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벌써 두 통이나 비워버린 이 통도 벌써 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만큼 제가 진짜 찐으로 효과 보고 이 노답 악건성 피부에서 촉촉한 그런 피부로 만들어준 정말 왜 네, 울량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꼭 구독자 이벤트에 가져오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담당자님을 엄청 쫄라가지고 무려 30분에게 드릴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스킨 천사, 슬리핑 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기대되는 거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추첨을 해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제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보시고 꼭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